오늘의 주제는 당나라 시대의 위대한 시인 이 당나라도 여러가지 시대가 있는데 그 중에 성당 가장 당나라가 부흥했던 시대를 성당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유명한 시인들이 많아요 제가 당나라 시대를 사랑하는 이유는 물론 우리 통일신라 시대 전쟁도 있었지만 은 그걸 떠나서 시가 폭발한 시대였어요 송나라 때 폭발한 것이 따로 있고 당나라 때 폭발한 게 있는데 그게 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당나라 시대의 그 수많은 시인들, 그 중에 대표적이었던, 이제 채널로 자주 나왔던 이백이 계시죠. 그 다음에 두복.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의 주인공. 바로 왕유. 왕웨이라고 이제 부릅니다.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어요. 이태백은 천재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죠. 왜냐면 바로바로 나왔으니까 원하면 은 근데 두보는 스타일이 달랐어요 무지무지 각고의 노력 끝에 시를 만들어냈죠 시어 한 글자를 가지고 고심을 하고 고심하고 바꾸고 그렇게 했던 노력의 산재에서 지재라고 부릅니다 천재의 상대되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백을 시선, 두보를 시성, 성인이다 해서 그렇게 부르죠 시선이라는 말 속에는 인간 같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성인은 어쨌든 인간이죠 어느 게더 높인 말인지는 참 일정일 이 있는데, 자, 제가 사랑하는 왕유는 어떤 존재냐 면은 여긴 천재, 여긴 지재라면 여긴 인재라고 부릅니다. 사람으로서, 인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면은 여러 가지를 다해실 수, 쓸수 있는 걸 말합니다. 즉, 이분은 시를 잘했고, 서예도 잘했어요. 행서나 예설 잘했어요. 그 화를 잘했어요. 또 그림. 얼마나 잘했느냐. 남종화의 시조입니다. 남종화라는 것은 북종화의 상대적인 말인데, 정밀하게 어떤 선을 치고 그 안을 이렇게 메꾸고 하는 어 기법이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북종화라 치면은, 남종화는 툭툭툭 쳐버릴 수도 있는, 간단하게 그 에너지가 좀 묘사하는, 우리나라로 치면은 추사선생의 세안도를 떠올려 보세요. 그런 게 바로 남종화적 맥이고, 우리가 흔히 문인화라고 하는 것은 사군자, 다 이게 남종화적인 것입니다. 그 기운이 중요하고, 문기가 중요하죠. 문기. 어떤 것이냐면은, 예를 들어서, 제주도에 오랫동안 유배에 계시던 추사선생. 추사선생한테 어느 날 아들이 그림을 보내왔어요. 열심히 그렸다고 난초를 쫙 그려서 이제 보내왔어요. 또 이걸 보고 답을 편지를 보냈는데, 뭐라고 보냈냐면, 참 매점하기도 하지만, 너의 난초에는 문기가 없구나.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, 유명한 말입니다. 뭐 여러분이 이 말을 처음 들어본다고 해서 뭘 상식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얘기니까 문자 향이 없구나 책을 읽은 흔적이 없구나 이런 뜻이에요 역시 비슷한 말로 서권기 서권이란 것도 책권을 말합니다 책께나 읽은 그 느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향기도 기운도 안 느껴지는구나 동양학과 학생들이 난초 배우고 그러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힘주고 빼고 힘주고 빼고 이렇게 하세요 요걸 따라 한 거죠 그냥 그것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거죠 이 문인화라는 것은 바로 이 왕유는 그런 남종화의 최초 원조였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이분의 그림 중에서 유명한 장강적설도를 보면은 이, 이 그림인데 장강은 지금의 양쯔강을 말하죠 아마 거기에 눈이 쌓인 거예요이 그림을 보면은 빈 곳이 많죠 그리고 표현이 복잡하지 않죠 그냥 단순하고 간단하게 색깔도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그 여백에 풍부한 감성을 녹여놓은 것이에요. 그런 걸 보고 문기라고도 하지만 또 선기라고도 해요. 참선할 때 선자, 고요할 선자입니다. 종교적인 뜻은 아닙니다. 선기. 의식이 고요함에 이르렀을 때 나오는 운치와 장면들. 그런 것들이 우리 옛날 어른들의 하, 이 맛이죠. 뭐 중국이다, 한국이다 가거 없어요. 다 우리 동양 사상의 성현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소동파라는 그 유명한 양반이 이 사람을 얘기 삼 말이 바로 그거였어요. 왕유는 시 속에 그림 이 있더라. 그걸 시중유화라고 합니다. 대단한 경지죠. 시를 읽는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. 그 다음에 화중유시 반대로 그림을 보고 있느라면은이 장강적설도와 그렇듯이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. 거기서 시간을 깨져요. 그래서 이 말이 아주 글을 칭찬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됐던 겁니다 저도 작가의 입장에서 제 글씨 속에 서중유화, 화중유사가 될수 있을지 그게 제 인생의 또꿈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왕유의 시를 가지고 많은 작가들이 오마주를 했어요 항성모라는 이분의 그림을 보면 은 한쪽에 명월, 송광조 해가지고 두 줄이 써 있죠 이게 바로 왕유의 시 중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를 음미해 보면서 제가 쓰는 것을 같이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.